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입니다. 이 강아지는 저희 집 강아지 뭉치입니다. 지금부터 트럼펫으로 성우 가족을 연주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y h yeah. oh, h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입니다. 이 강아지는 몽치입니다. 생일은 2월 3일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0, 아니, 10개월을 사, 살았습니다. 지온타와루돌프의 사는 코를 트로펫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이것은 부부젤레라는 나무공의 악기입니다 나무공에서 축구를 할때 응원을 하는 악기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코끼리 소리가 납니다 신기하시죠? 이것은 축구 경기를 할때팔 때도 있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